안녕하세요. 이별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평소에 안 입던 이 박스 티셔츠를 입고 있죠? 그리고 뭔가 가슴에 큰 로고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와 계신데 이 등에도 똑같은 로고. 팔자 모양이긴 하지만 깃대, 뭔가 골프를 연상케 하는데 오늘 제가 이분을 모시고 레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로고를 디자인하시는 분인데요. 뭐, 본인은 그래요. 이 디자이너긴 하지만, 이 골프에 굉장히 조회가 깊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골프에 조회 깊어도 뭐 제가 레슨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생각과 달리 제가 레슨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디자이너께서 여러분께 레슨을 해드릴 텐데요. 그럼 과연 누굴까요?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선수! 돌아주시죠! 안녕하세요. 조윤지 프로입니다. <웃음> 조윤지 프로는요. KLPG의 2010년도 신인화 일승일때한 번밖에 못 받는다는 그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투어 통산 3승 그리고 내가 볼땐 2등을 너무 많이 했어. 아 그렇더라고요. 응, 2등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네. 정말 2등 아슬아슬하게 우승했으면 제가 볼 때는 최소 7, 8승을 할수 있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프 선수 조현지고요. 오늘 이제 또 15만 팔로우를... 팔로우 맞나? 어, 어, 네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제가 뭐 특별히 출연시켜달라고 <웃음> <웃음> 그래서 이렇게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사실 조윤지 선수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데에서 우승도 좀 많이 하고 음. 또 특히 인상 깊은 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우승해서 X5라는 큰이 부상도 받고 지금 타고 다니는 거어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예요. 그리고 2010년도에 이 조윤지 선수 봤거든요. 그때 루키 시즌인데 이러고 다녀, 언니들. <웃음> 어, 저 친구 한칼할것 어, 한 같아. 지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언니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럼요. 네, 음. 제가 이제 투어 10년 차를 딱 찍고 음. 지금 좀 휴식기를 갖고 있는데 음. 아, 이제는 제가 가면 이제 거의 대부분 인사를 받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좋아. 그런데 아까 우리가 노 로고에 대해서 디자이너라고 했는데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왜 조윤지 프로가 디자이너가 된 거예요? 제가 평소에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취미인데 아, 이제. 10년 동안 투어 생활을 돌아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도 인식을 그렇게 많이 해 주시는데 음. 8월 연속 버디를 한게 네. 이제 제일 인상이 깊어서 8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 보다가 어, 이 로고가 되게 이쁘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다가 이제 티셔츠랑 모자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제작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또 저희 전지프로이 조니프로... 약간 <웃음> 어, 음주를 좋아하는 네. 즐기는 약간 어, 그런데 그때 홈쇼핑의 어떤 쇼핑몰에 이 제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봤더니 이게 두 가지 색깔 그리고 모자가 흰색과 또 검정색 또 있는데 제가 그랬어, 윤지야 이거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사이즈 뭘로 사 그랬더니 아 이거 프리입니다 고객님. 어, <웃음> 그래서, 에이 그게 어떻게 돼? 그래서 아니야 사서 입어봐요. 그래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굉장히 편하게. 가 캐주얼하게 또 나름 이청바지 입으면 굉장히 스타일리쉬한 디자인까지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 브랜드 네임은 바로? 에잇플랜입니다. 에잇플랜 그러니까 네. 팔 플랜이네요. 플랜. 그건 네.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 여덟 개 버디에서. 어, 네 일단 여덟 호 연속 버디 때문에 팔을 넣고또 음. 이게 또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던 게 골프 스윙에 있어서도 어드레스, 테이크어웨이, 하프 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 피니시까지 8개의 플랜이 있더라고요. 오, 나 그거 빼어 써봐야 되겠네. <웃음> 그래서 이제 어. 네, A플랜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 디자인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실은 어찌 보면 제일 잘하는 게 골프잖아요. 그럼요. 어, 그런데 지금 잠시 휴식기지만 선수로 복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후진 양성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겸직으로 우리가 디자인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여러가지를 염두해서 를이플레인으로 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촬영 전에 좀 대화를 나눠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드릴 레슨의 힌트가 나왔습니다. 우리 조윤지 프로가 생각하는 이 스윙을 8가지로 나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께 조윤지 프로 레슨을 소개해드릴 텐데 그 첫번째 시간이 바로 A플레인입니다. 8 플랜인데, 제가 그 셋업에서부터, 피니쉬까지 이르기까지 8가지 동작을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스윙을 이용한 드라이버 샷.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페어웨이 우드 샷.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아이언 샷.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에는 퍼팅. 퍼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를 해 드릴 텐데, 아무래도 실내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이 퍼팅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협소한 공간이긴 하지만, 조그만한 퍼팅 그린이 있거든요. 거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오늘 오프닝 꽤 많이 했는데 우리 네. 이야기 계속 레슨 하면서 네. 나눠보도록 하고 자 우리가 사랑하는 골프 선수 조윤지와 함께하는 그첫 번째 레슨 에 8플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개의 플랜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8개의 플랜을 가지고 하나의 플랜으로 만들기 위한 이제 그런 스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드레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 첫 단추를 일단 잘 깨야 맞아요. 여기는 좀 자연스럽게 좋아지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언을 칠때 어드레스를 올바른 어드레스를 하려면은 저는 일단 똑바로 서요 아 그냥 네. 어. 똑바로 서고뭐 스탠스는 본인의 그 스탠스 넓이만큼 쓰시고 5대 5의 밸런스를 맞추잖아요 이게 음. 뭐 7번 아이언이라고 치면은 이제 5대 5로 제가 밸런스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립을 절대 저는 밑에서 체크를 하지 않거든요. 내눈 앞에서 보고 그래야 이게 오대오의 밸런스가 잘 잡히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눈 앞에서 보고 여기서 그냥 뚝 떨어뜨리면 이 어드레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되게 복잡하게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네. 이런 얘기가 되게 많거든. 네. 근데 조윤지 선수는 일단은 양발 쓰고 네. 들어서 잡고 네. 일단 밸런스를 잡는 거죠. 밸런스를 네. 내가 어. 5번 하, 아니, 7번 하이언 기본으로 5대5를 쓴 다음에 눈앞에서 내가 그립을 체크하고 그런 다음에 그냥 이대로 똑까, 똑바로 그냥 떨어지기만 하면 저는 어드레스가 끝난다고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에트플랜 그 중에 이제 1단계가 끝났어요. 그렇죠. 그 이제 테이크 백이 들어가겠네요. 네, 네. 이제 테이크어웨이는 저는 사실 조금 보통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테이크어웨이가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조금 더 빨리 땡기거든요. 음. 예를 들어 여기가 12시면은 1시 방향까지 정말 이 삼각형과 그 어드레스 쓴그 밸런스와 헤드가 먼저 출발을 해주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테이크오인전 여기서 끝났다고 아, 생각해요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네. 여기에서 네. 아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네.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오 음. 그래, 그러니까 거의.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내눈 앞에서 여기서보다는 여기가 체크하기 더 쉽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잘, 얌전하게 잘 빼자. 어, 이게 가끔 간혹 막, 막 이렇게 빼시는 어, 분 많죠. 맞아. 맞아. 저도 그렇군요. <웃음> 그러면 <웃음> 이제, 아! 하면서 채 놔버려. 맞아요. 테이커 이제 끝났어요. 테이커에 끝났죠. 네, 테이크 그래, 오, 끝났죠. 어, 플랜 2. 딱 네. 끝났어요. 자, 이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풀어나가고 있긴 하지만, 음. 저는 이런 걸다 신경 쓰진 않아요. 네, 칠 때는, 절대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하프스윙을 가게 되면은, 사실, 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서는 이 L2L 중요하잖아요. 오, L2L 이 L2L 각도. 맞아. 대부분이 이제 막 풀리시고, 막 여기서도 풀리고, 막 치키닝 되고, 여기도 치키닝 되고,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음. 저는 내 가슴 앞에 손이 딱 이렇게 네, 있어요. 이렇게 되고, 어. 이렇게 되고, 어. 안 됩니다. 어. 딱 가슴 아. 앞에. 그렇지. 그게 이제 3단계. 네. 어. 그리고, 이제 백스윙이 네 번째 플랜인 거죠. 그렇죠. 네. 백스윙은 딱 갔을 때 저는 이제 사실 좀 오버스윙을 되는걸 제가 안 좋아해요. 음. 네, 좀 그래서 항상 이 각도가 아까 L자를 만든 각도가 몸만 회전이 되면 저는 백스윙이 끝났다고 어? 생각해요. 그럼 그냥 아까 전에 그 3단계에서 그냥 몸만 더 돌려주면 딱 거기 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어. 여기서 몸이 어깨와 이 상체가 회전만 되면 저는 음. 백스윙이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손목을 상당히 뭐 무리하게 꺾고 그런 건 없네. 그럼요. 딱주고 음. 있네요. 네. 그래야 좀더 정확도가 있다고 생각이 맞아, 들어서. 맞아요. 맞아. 음. 음. 그렇고, 음. 그렇죠. 좋아요. 이제 그러면 백스윙까지 끝났네. 벌써 4개 네. 네 끝났어? 그럼요. 어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운스윙이 내려오기, 이, 고, 이 공간이 또, 똑같이 이제 아까 엘저처럼 똑같은 이제 위치로 내려오게 되는데 네. 저는 다운스윙 시작을 할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체와 무릎, 무릎이 먼저 돌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다운스윙의 스타트는 네. 무릎이다. 제일 첫 번째로 스타트하는 게 무릎. 왼 무릎. 응. 응. 왼쪽 무릎. 그래야 내가 하체가 또갈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저는 무릎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스타트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운스윙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 그러면 어찌 보면 여기에서 딱볼때 약간, 약간 이런 느낌도 보이네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얘가 어디다 자리 미리 잡아놓는구나. 네. 사실 저는 골프 스윙이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손은 거들 뿐, 뿐. <웃음> 하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진짜, 진짜. 아, 예. 진짜. 그렇게 진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플랜은 그렇게 그 무릎 네. 좋아요. 당수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시작이 됐습니다. 어. 사실 임팩트는 정말 0.몇 초 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 저도 아마추어 분들이 막 여쭤보시면은 어. 그 0.몇 초고 어떻게 컨트롤할 거예요? 음. 그냥 치는 거지 뭐 이렇게 맞아. 말씀을 <웃음> 하는데. 드리는데 임팩트는 일단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표지션은 솔직히 손, 손과 손이 좀더 리드가 되면서 음. 하체도 굉장히 많이 오픈이 돼 있으면 그렇죠. 더 파워풀한 샷을 더 부사를 할수 있죠. 음. 네. 그래요. 이제는 그러면 6단계 끝났어. 그럼요. 어, 임팩까지. 트 네. 그다음엔? 그런 다음에 이제 릴리스가 되죠. 네. 여기가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 그렇게 생각요임팩트보 네, 네, 어. 임팩트보다, 왜냐면은 여기가 잘 되면은 여기도 잘됐다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과정이 또 좋아지면 여기는 또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짧은 구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경 쓰지 말자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릴리스에서 어떤 모양을 체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2L이에요. 아, 여기서도 여기서도 똑같이 이 릴리스가 돼줘야 이게 이제 서, 공이 좀더 스핀도 생기고 이제좀 가슴 앞이네? 그럼요 어. 네 제가 아까는 여기 여기 머리가 여기 있었지만 이제는 헤드와 머리가 같이 가는 거죠 어, 봐야 되니까 네. 아, 그렇게 이제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 피날레 어. 피니쉬 하... 피니쉬 그럼요. 피니시가 끝나는 거예요. 피니 i 로 끝내야 돼요. 피니 f i n i 야 h Finish, Finish, f i 좀더 예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멋있어 보여 s h Finish, Finish, Finish, Finish, Finish, 가 i n i s h Finish, Finish, Finish, Finish, Finish, Finish, Finish, Finish, Finish, f 어, 약간 좀 처음에는 아. 이제 표정 관리를 신경 쓰다 보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 어, A 플랜 들어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셋업에서부터 좀 눈에 띄었던 게 일단 그 태그 백을좀 짧게 하는 게 본인 특징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이 레슨 이거 안 알려주면 절대 레슨 받지 말라고 했던 음... 자극적인 제목이 있었어 그게 뭐죠? 뭐요? L2L. 오. 어, 초보골퍼들한테 L2를 가르쳐 주지 않는데 이 대칭의 느낌을 주지 않는 데선 절대 레슨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 조인지 프로에게 나중에 아카데미 오픈하면 레슨을 받으시고 이 플레이. 네. 자, 그럼 이제 공 한번 쳐식으거 보여주세요. 네. 자, 근데 보통 칠 때는 여덟 개 생각할 필요가? 절대 없어져. 없어. 골프는 단수 단계 좋습니다. 그럼 그 중에 굳이 하나 쓰는 사람 뭐 쓰는 사 어드레스. 딱 끝. 응. 어드레스만 잘 쓰고 어. 그런 다음에 아 어드레스와 피니시. 피니시. 네. 뭐그 무릎도 아니고 다 아니네. 네. 그냥 피니시네. 네. 왜냐면은 시작과 도착이잖아요. 야. 그래서 딱 도착 지점이 밸런스만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어. 공은 좀 모이더라고요. 야 진짜 좀 이거는 진짜 수준 높은 레슨이에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여설명하겠지만 한번 시샷좀 보여주세요. 네. 자 어디래서 이제 됐고 아.. 너무 똑바로 치는 거 아니야? 똑바로는 자신있죠? <웃음> 아니 제가 2011년도에 타이거 즈 왔을 때 방송을 하는데 제가 확 시키니까 드로우 페이드 팍주하다가 내가 스트레이트 그랬더니 딱 보면서 스트레이트? 그러는 거야 그걸 어떻게 쳐 이제 그 표정이었거든 음. 근데 여기 어, 타이거 즈보다더 자신있게 스트레이트 쉽죠? 다시! 네. 음. 야.. 지금 굉장히 예쁜 진짜 핑 공략을 할수 있는 음. 그런 페이드 근데 공도 공이지만 여러분들 그 주인지 선수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자 전체적으로 볼때 무릎 나가고 전체적으로 보여 있는 모습 그냥 근데 좀 그렇다 되게 성의 없어 보이는데 저 되게 거... 열심히 치는 거예요. 아 어, 근데 되게 가운데로 몰린다. 많은 분들이 저 너무 살랑살랑 친다고 되게 잖아요 투어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이 체력 소모도 적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저는 그래요. 샷에서 체력 소모하는 것보다이퍼팅글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받아. 맞 아무것도 요아 움직이는 것 같지 않지만 이 스트레스는 거기서 다 받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오늘 어 그첫 시간으로 좀 비교적 긴 시간이지만 이에이플랜에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 조현지 선수의 근황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어 우연히 이제 어떤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옛날에 그랬잖아 이런 대화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사실은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터닝포인트, 리프레쉬를 위한 이 디자이너. 하지만 그 DNA가 어디 갑니까? 그리고 그 골프를 위한 그 영혼이 어디 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그 활약도 기대를 하고, 지금 향후 지금 우리가 지금 티셔츠를 입고 있고, 모자도 되게 예뻐요. 근데 여러분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웃음> 제가 모자를 어, 너무 예뻐. 이, 이 모야 입고 때로 앞에 딱 박혀있는데요. 검정색도 이쁘고 흰색도 이쁘고 제가 두개다 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모자를 쓰고 딱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이에요 어, 이 사진을 제가 딱 올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트릭이 뭐냐면 이게 머리 여기다 걸치고 있거예요 아, 모자는 프리사이즈긴 아, 합니다만 아, 특대는 없습니다 네. 특대는 저희는 뭐큰옷 파는 집은 아니에요 네. 큰 모자 파는 집은 아니었는데 일반적인 머리 사이즈는 다 맞고 굉장히. 예쁘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더니 그냥 순식간에 품절 그래서 지금 다시 재생산을 하셨나요? 아 지금 많이 고민 중이에요 과연 어떤 것들로 다음 플랜을 음. 짜볼지 그래서 일단 이 로고를 가지고 최대한 예쁜 거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뭐 콜라보도 얘기 중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패셔니스타 분들은 꼭 구매해 주십시오 그래요 이로고 사실 욕심나더라 음. 어, 좀 약간 세련됐고, 그리고 입었을 때 캐주얼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 왠지 보면 막 글씨만 크게 써 있는 거보다 음, 이런 게잘 없거든요. 네. 맨날 보면은 뭐티막막 <웃음> 이런 거, 막 이런 거막 있어요. 왜 이렇게 벨트를 잘 하는데 굉장히 이쁘잖아요. 의외로 우리 뭐 맨날 어, 그 회골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게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 골프를 연상 지을 때 그린 모양? 보기에서 이런 디자인을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새로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주현지 선수와 함께하첫 번째 시간 아, 우리 에이플랜드에서 알아봤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주현지 선수에게 드라이버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